간장게장을 먹어볼까 흰쌀밥 위에 부어서 주황색 내장을 하얀 밥 위에 놓고 한입에 꿀꺽 간장게장을 먹어볼까 계란후라이를 올려서 간장 묻은 게살에 탱글한 계란은 존맛 탱구리 옹사운드 와, 내장이 장난. 엄청 신선한가 봐요. 보통 열면은 여기 등에 이렇게 내장들이 이미 다와 있는데, 얘는 여기 잘 붙어 있네. <웃음> 얼른 먹자. 보통은 등껍질에 밥을 비벼먹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부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딱! 비벼서 꺼내서 엄청 맛있는데? 이게 등껍질을 비벼먹으면 그 비빌 때 비주얼은 되게 괜찮은데 뭔가 먹을 때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막 밥풀 막 이것저것 조금씩 껴있고. 근데 이렇게 부어 먹으니까 엄청 깔끔하게 한 입에 그냥 싹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진짜 좋다! 한번 더 먹자. 깨 개껍질을 한번 비벼서 아, 맛있다! 이제 몸통을 한번 먹어볼까요? 뭐야? 간장이 들어있네? 여기 아가미! 아가미를 떼줘 그리고... 먹어주면 되죠 아! 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요즘 그 세상이 참 좋아진게 이 간장게장을 제가 사실 한달 전에 사놓은 간장게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거기서 담그자마자 급속 냉동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얘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신선하고 맛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얘도 막 하나에 막한 2만 원씩 했던 것 같은데, <웃음> 근데 어쨌든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되게 신선해서 좋아요. 지금. 신기한게 그 있는힘껏 몸통을 쥐어짠거랑 이렇게 이렇게 먹는거랑 비교를 했을때 있는힘껏 쥐어짜서 먹는게 살을 더 많이 먹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차피 간장게장은 밥도둑이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얘를 몸통을 다 있는 힘과 짜서 그살 덩어리를 밥에 샥샥샥 비벼서 계란 후라이랑 이렇게 샥! 딱! 청각김치랑 탁! 해서 팍!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네. 와, 아, 근데 이게 진짜 밥도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아니, 밥이 엄청 많은데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또 포만감은 그렇게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다 먹고 나면 이제 엄청 배부르겠지? 지금 밥을 보통 뭐 햇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한세 공기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맛있게 계속 들어가네. 맨날 간장게장 먹을 때는 이렇게 몸통을 야곱야곱야곱 먹고 다리도 하나씩 이렇게 야곱야곱 먹다가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촥촥촥 다 짜서 그냥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 되게 좋았어요. 다음에도 간장게장을 먹는다면 짜서 먹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도 간장게장 드실 때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